지금은 보관 왁스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보관 왁스를 벗겨내는 것 스크래핑하는 과정입니다 두껍게 발라져 있는 왁스를 이렇게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보관 왁스는 왜 하는 거죠? 피텍스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이 공기와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산화가 되어서 공도가 떨어져서 가늘게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왁스로 덮어서 공기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보관악수를 하는 겁니다 보관악수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산소와의 접촉이 되어 있는 베이스가 산화가 돼서 보풀아기가 많이 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가급적이면 한커풀 기계로 벗겨내는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왁스를 다시 하시는 걸 권장을 하지요. 지를 보하게 호 되더니 베스면 쇠는 과거에는 쇠에다가 왁스를 발랐는데 지금은 쇠에 왁스를 발라놓지는 않아요. 쇠에 왁스를 발라놓았더니 오히려 녹이더 많이 나더라라는 보고가 있어서 쇠는 단층 왁스. 다르지 않고 한꺼풀 벗겨낸 왁스도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골이 보이는데 그걸 스 t 럭처라고 하는데 골 안에 끼어져 있는 왁스를 벗겨내려고 구리로 만든 브러쉬입니다 구리 동브러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어, 왁스를 벗겨낼 겁니다 표면보다는 이골 안에 끼어있는 왁스를 벗겨내려고 보이나요? 골이 살아나죠? 요쪽하고 달리. 이쪽에는 아예 골이 안 보이는데 네, 골이 사랑할 겁니다. 피부에 로션 발라 준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각질 제거용 그 크림을 발라서 각질을 완벽하게 빼낸다는 생각으로 그골 안에 있는 왁스를 빼낸다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개념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왁스는 열을 가해서 왁스를 먹이는게 이 피텍스 그 기공, 기공 안에 왁스를 밀어넣는 거지 표면에 있는 왁스를 얼마나 깨끗하게 벗겨내느냐에 따라 철주 성능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고 안에 있는 왁스를 잘 빼주는 게잘 달리는 척경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한 게 왁스를 열심히 벗겨더니 네. 왁스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벗겨내더라고 그 왁스는 어쨌든 뭐 다리미를 이용한 열이든 마찰 열이든 왁스를 표면에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텍스, 베이스 소재의 기공 안에다가 왁스를 밀어넣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그다고서 베이스 표면에 묻어있는 왁스는 깨끗이 제거를 해야 훨씬 더 잘나갑니다. 먹게내지 않고 타면 속도가 더 안나요. 왁스를 하는 목적이, 잘 미끄러지기 위한 목적인데 잘안 나간다면, 왁스를 한 노력이 허사가 된는이죠건 로터브루스인데, 좀더잘 벗겨내려고. 전동기의에 <웃음> 힘을 주는 거할 기를 없애주는 방도 처음에 구리 브러시, 그 다음에 전동 전동 브러시, 전동 브러시. 전동 브러시는 그냥 구리는 아닌 거죠? 구리는 아니죠. 네. 세 번째 구리는 정전기 정전기를 없애주는. 없애기 위해서. 시즌 끝나고 나서 엣지를 한번 싹 손을 본 다음에 네. 보관 왁스를 하는거죠? 왁스를 할 때는 항상 엣지 튜닝을 해주는게 중요한데 왜 그런거 하니? 음. 왁스를 베껴낼 때 엣지 튜닝이 안되어 있으면 엣지가 거칠어서 스크래퍼를 손, 손상을 시킨 다음에 그 손상된 스크래퍼가 다시 베이스를 손상을 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베이스 엣지라도 스톤지를 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왁스를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이스를 손상을 주는 2차 손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 왁스 더잘 미끄러지라고 아르르 불소 왁스 그 안에 물 같은 게 들어있는 건가? 아여기 이제 이, 이 왁스를 여기다 뿌리죠 그런식으로 뿌려서 그런식으로 바르면 훨씬 많이 묻죠 우리가 그 스키장에서 쓰는 그 스틱성 왁스가 이런건가요? 물왁스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불소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왁스